안녕하세요. 넷플릭스의 동국형입니다. 50년 역사를 지닌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슈퍼전대와 울트라맨 시리즈가 종종 수입되어 팬덤이 형성되었지만 가면라이더는 대만판으로 나온 번개기사오형제딱 한편만 비디오로 출시되어 인지도가 없는 편이었죠. 2005년도에 정식적으로 가면라이더를 한국에첫 방영하였고 뒤늦게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슈와 라이더, 헤이세이 라이더, 그리고 레이와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방대한 가면라이더의 세계관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플릭스 초월라이더는 비밀결사조직 쇼커가 등장하는데요. 쇼커는 나치의 잔존 세력에서 비롯된 악의 비밀결사조직입니다. 수령이라 불리는 존재 히아의 메인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며 일반 사회에 숨어 세계 종복을 꾀할 음모를 꾸미고 있죠. 사람들을 납치해 실험 및 개조인간 수술을 행하며 주요 타겟은 지능 체력 등이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인재들은 쇼코에 의해 건축 유전자와 강제 융합되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면라이더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납치당했던 가면라이더들이 복수를 위해 초코를 무찌르는 게 주된 이야기죠. 쇼와 라이더들의 작품 세계관은 모두 공유됩니다. 다음은 헤이세이 라이더 세계관입니다. 초와 라이더와 달리 각각의 설정과 독립적인 세계관이 존재하지만 가끔 세계관을 공유하기도 해 조금 복잡한 시리즈입니다.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는데요. 1기는 평행 세계 이야기를 다룰 정도로 방대해졌으며 2기는 타임 패러독스 발생으로 더욱 복잡해진 세계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와 라이더와 달리 완구 판매를 위해 홈인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고, 전통적인 안테나를 생략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많이 했죠. 초기 가면 라이더는 악의 조직에서 개조된 전사 컨셉이었지만, 회의 세이에 들어서는 서서히 외인이 되어 간다는 전개로 바뀌어져 갑니다. 올드 팬들에게 가면 라이더는 곤충, 머플러가 특징이었지만 페이세이 때부터는 메탈 히어로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 팬덤이 따로 나누어지기도 했죠. 한국에선 일부 매니아들밖에 없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본 내에선 울트라맨, 슈퍼전대와 마찬가지로 올드팬과 신생팬들이 싸우는 풍경이 흔한 편입니다. 레이와 가면라이더는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시리즈로 페이세의 라이더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편은 수많은 가면라이더들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